열로 가락시장. 가락시장은 여입니다미리실은 오른쪽입니다. 리실분 원활한 승차를 위해 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스토랑은가락 마켓. 가락 마켓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hree. 연습을 하 <목소리도>